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유시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음악성 기르기 인데요 여러분들은 연주를 할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악보만 생각할 수도 있고 악보에 있는 악상 기호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상상력을 더한다면 더 풍부한 음악을 만들어 낼수 있어요 악보를 보면 그냥 납작한 종이의 음표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음표들을 보고 보다 입체적인 음악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방영되었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에 자주 등장했던 브람스를 오늘 예시로 들어볼까 합니다. 슈만과 클라라 그리고 브람스에 대한 사랑 이야기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오늘은 바로 이런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내가 연습하고 있는 곡에 이러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상상을 더하는 건데요. 오늘 예시는 브람스 오 p 116의 두 번째 인터메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곡을 연주할 때 이러한 상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브람스가 슈만의 집에 갔는데 클라라가 그를 맞이해줍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점심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브람스는 창가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슈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클라라가 따뜻한 차를 내오고 창밖의 풍경을 보니 따뜻한 햇살이 정원에 비치고 있고 그리고 브람스는 클라라에 대한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색깔로도 상상을 해보면 좋은데요. 저는 약간 햇살의 색인 노란빛을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음악은 슬프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수 있도록 상상을 해보면서 연주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스토리를 만들어서 연주를 할때 상상을 한다면 좀더 다양하고 풍부한 색채감을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연주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슬프지만 따뜻한 느낌을 내려고 약간 햇볕에 그런 따사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약간 노란빛을 생각하면서 연주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각자 지금 현재 연습하고 있는 곡에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상상력을 더하면서 여러가지 색채감까지 더해준다면 더욱더 다양한 음악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